전국 곳곳에 한파경보가 발효됐습니다. 이 한파경보는 이틀 이상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5도 미치거나 급격하게 기온이 떨어졌을 때가 됐는데 이 서울의 경우에 설 Alright, <laughs>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리